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을 임대수익보다 투자 목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 또는 투자로 상가주택을 짓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꼬마 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목적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임대 수익을 위해 노후대책을 위해 등 다양한데 이 가운데서도 상가주택 등을 투자 목적으로 짓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런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하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값 페 글을 잘 보시기 바라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더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상가주택 등을 짓는 사람들인데 상가주택등 꼬마 빌딩을 지으시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임대 수익 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등에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건물주가 되어 최상층의 자신이 거주하면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근생과 임대세대는 월세 로마와 매월 임대소득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일부 건축주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건물에 살다가 매매차익을 바라보고 그 건물을 파는 경우도 있고 또 디벨로퍼들은 처음부터 매매 목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기도 하며 요즘에는 많은 식장인들이 투잡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서 한정된 월급을 보충하다가 퇴직 후에는 노후 대비 목적으로 이런 건물을 지으시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 투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이러한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체로 임대소득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여러 채 가지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대부분의 상가주택 건축주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임대를 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임대세대의 대부분을 전세로 놓아 그 전세금으로 대출받은 건축비를 상환하고 모자라는 일부 대출금은 상가나 일부 세대의 월세로 해결하면서 여기에서 생겨난 여유자금으로또 다른 상가주택 등을 계속 지으려는 즉 이러한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 등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로 요즘 갭투자로 여러 층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임대수익보다는 더큰 수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요즘의 여러 상황과 사회 변화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주택의 임대 가격이 높고 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도 하며 다양한 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과거와는 달리 건축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최근 들어 1인 가구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주택의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고 또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데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젊은 사람이나 무주택자들에게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많은 금액의 대출까지 해줌으로써 월세보다는 전세 놓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땅값에서부터 상당 부분의 건축비까지도 대출해주고 있는데 일부 신협이나 수협 등에서는 제일 금융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요즘은 건축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도 4 내지 5% 정도로 낮추어주고 있으며 건축도 건축사나 시공회사 등 전문가만 잘 선택한다면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나 소규모 건축시행사업자들이 직접 하는 일도 없고 별 어려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건물 관리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건물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면 건물의 임대에서부터 관리, 보수 등일체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비로 충당하면 되므로 대체로 상가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이러한 건물 관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투자를 하는 데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은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상가주택 등을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소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상가주택 건축주들이 자기 자금과 함께 대출을 활용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이러한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월세가 아닌 전세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레버리지를 자만 활용한다면 자기 자본이 많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지역의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2,3층 임대가구를 전세로 하는 경우 이 전세금만으로도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고 1층 상가와 4층과 다락을 월세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지위치나 상권,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자기자본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민원이나 공사 중 발생하는 변수 등도 고려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는 현장을 비롯한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도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투자수익은 임대소득과는 비교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사실 높은 투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하면서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 소자본으로 건물주가 되면서 향후 땅값과 건물값이 오르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는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때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또 건물값도 시간이 가면 오르는 것은 극히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상가의 경우에는 공실의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경기에 따라 임대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례를 보면 개발 초기에는 주민도 없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건물이 다 들어서고 상권이 점점 활성화 될수록 임대료도 오르고 건물값도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특히 전세로 놓는 경우 별 어려움 없이 임대자를 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1인 가구 증가와 소가족화 현상으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상가주택 등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매매를 하는 투자 방식도 여러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택 신축 판매업 또는 건설 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 등을 짓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할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만약 매매할 경우나 또는 언젠가 매매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이나 건설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신축판매업이나 건설임대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전문 세무사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입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가 있고 매입임대사업자는 기존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이고 건설임대사업자는 상가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꼬마빌딩을 신축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는 많은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이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많이 폐지되었는데 건설임대사업자는 여건이 맞는 경우에는 여전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매매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건설임대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축후 보존등기 이전에 등록을 해야지 보존등기를 낸 후에 등록하는 것은 매입임대사업자가 됨으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을 임대수익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지어보기 또는 상가주택 등을 투자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 첫번째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짓는 사람들 두번째로는 임대수익보다 더큰 수익을 위해서 세번째로는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 네번째로는 투자수익은 임대소득보다 훨씬 많다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설임대사업자와 세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부분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재테크 즉 많은 돈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이런 상가주택 등을 짓는 목적을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러한 목적은 복합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세금 등을 절세할 수 있는지는 잘 따져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이러한 분들도 사실은 일반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갭투자라는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요즘 상황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정도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만하고 또 일반 상가주택을 지으시는 분들도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등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